아 이쁘네 아 팬들이... 아, 아, 아, 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그 아, 진짜요? 되게, 와, 아, 네. 이쪽에 가세요? 네? 이쪽에 가세요? 아, 안녕. 오늘 영화 보려고 아, 처음으로 와봤어요. 한번 찍을게요. 아, 예? 뭐. 네. 가... 아, 그래도 돼요? <웃음> 한번 <웃음> 하나 둘셋 <넷>. 음. 음. <웃음> 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엔딩 게임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아 저도. 아 진짜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재밌게 보는데. 무아 진짜요? 아 되게 잘하는데. 어젯도 수고했다 나랑 함 어마어마합니다 수분 에센스로 느낄 수 없는 유단백 보습의 힘을 느껴보세요 아 지금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목은 또왜 이래 그거 공감하시는 분 계시려나 그 울음을 참으면 혹시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아니 아, 울컥울컥 하는 거를 이게 좀, 막, 막 이렇게 막 소리내서 울긴 좀그갖고 음, 막 하는, 너무 참았더니, 아, 지금 좀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거려요. 그렇습니다. 아, 이 두통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없어지지? 진짜 울어야 되나? 아, 너무 울컥울컥해서. 아이맥스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와... 이 시야를 꽉 채운다는 그 말들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눈으로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는 그딱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초점 부분만 이렇게 딱잘 봤고 나머지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인식은 잘안 되는 그런 화면들이잖아요. 뭔가 배경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이용하세요. 그거를 영화관에서도 그대로 느끼니까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천호 CGV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G20번 여기 앉았거든요. 근데 딱 좋았어요. 앞으로 한 걸음 더 갔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G부터 한 뒤로 한 두세 자리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왠지 좀 별로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이게 커서 잘 하신다 야, 아 좋아 아유 이렇게 쪼개신 분들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오신가 네네 아 다른 분들 다가세요 A컵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러 저랑 식사로 가시죠아네 안녕하세요 물회도 괜찮고, 쭈꾸미볶음밥도 괜찮고, 육회도 맛있겠다 김치찌개도 먹고 싶은데? 저는 김치찌개 먹고다 먹어도 뭐, 돼요? 김치찌개를 하나 뭐 <웃음> 크게 시키고, 네. 네. 개인 뭐 메뉴를... 아, 그럴까요? 좀... 일단, 그럼, 일단 메뉴 괜찮으시니까 들어가요 네,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네네. 아, 맛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아, 웨이팅이네 런치 메뉴예요 진짜네, 런치인데, 와... 어디 있나요? 가 뭐야 지고 12인가요 혹시? 12,000원. 아 <웃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점심을 12만 원을 비싸게 <웃음> 그래가지고 좀더 높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가 호텔 가야죠. 어휴 순간 어, 깜짝 놀랐네. 네. 와 미회 mind. 아, 네. 아또 아프리카 이런 당면 한 번씩. 이 장면이 이제 유용할 이유가 있거든 어벤져스 보니까 울컥울컥 하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저 뒤에 울뻔했어요. 저 울었는데 이게 <웃음> 막 소리 안 내고 울려고 막 <웃음> 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이쪽 근육을 <웃음> 많이 썼봐요 참느라고. 야나저 이런 물에 처음 봤어요. 물회이 약간 흥건 게. 뭐 엄청 있잖아. 막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는. 어. 에가고등학 아, 때까지만 에살았 이게 외식을 이제 뭐 대학생이면 사실 내가 나가서 먹물회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맛있는 물에 처음 먹어. 저좋아거든요 음. 음. 진짜 확실히 안돼서 먹는 물에랑 조금 다 어, 되게 정갈한 네. 느낌? 네. 이제 먹는 거좀 같으니까 좀 하기만 봐야 들이밍응 지금 이밍 왜냐면 이제 영상 길이 약간 음. 1분반 어. 정도 지났어요 <웃음> 네. 이제 슬슬 지칠 때 됐어요 네. 음. 지 사람도 이제 지치기 때문에 이야 음. 음.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법카 한도가 오링이 나서 아 진짜요? 아뭐 설마 개인사비로 아, 그랬어요? 아이 카로 해서 정, 정산, 영수증을 붙여야 돼아 원래 이제 법카 쓰면 자동으로 깜놀. 전산으로 들어오는데 네. 네. 네. 사이즈인데 저희 이번에 훨씬 더 커지는 커지가 1.5배 정도 되고요 할까요? 네, 네. 아린님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꼴캐님 얼굴 나와도 됩니까? <웃음> 이런 고대로 하자 <웃음> <어떤. 웃음> 슬로우로 막 사방사방 아니 얘가 나는 안 잡고 왜 꼴킷님을 잡지? 억울한데? 아 어, 잡았다 가야죠 저지저 <웃음> 나오나? 저.. <또> <웃음> <웃음> 우리 애들한테 좀 옮취라는데 짓거든요 그러고나 자 하나 둘셋 하면 그냥 짠 하고 끝내요 잠깐 1초 만에 짓, 1초 아 너무 아, 잘하네 아 나왔다 아 <웃음> 자, 그거 아까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 둘셋 이야 끝났다 아, <웃음> 오케이 빨이 슈가 야 저거 너무 귀엽다 어 거짓다 거짓말다 중점 중점 야 중점 꺼내면 안돼야편오 좋아 좋아 네 됐어요 수고하습니다참 설의 미디 감사합니다 아, 댄스타임 <웃음> 예쁜 차! 지금 브이로그 고수에게 배우고 있는 중. 막 이런 거 해줘야 되는구나. 춤추고 막 이런 거. 나 절대 안 하시는데. 아? <웃음> 왜 시키는 거예요? <웃음> 감독님, 또뭘뭘 뭘 하면 좋을까요? 예쁜 차! 예쁜 차! 요즘 뭐가 맛있나요? 아, 얼마 전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어 아? <웃음> 왜요?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커. 뭐가 커? 나눠 먹어. <웃음> 어, 난 요즘 저게 제일 맛있던 처갓집 슈프림 양념이야? 아 맛있지 처돌이 <웃음> 인형 그, 한 번도 못 받았어 저도요 처돌이 뭐그 레몬 크림 뭐 그런 아니요. 거 시켜야지 준다고 화이트 모시기 어, 맞아 화이트나. 맞아, 화이트 뭐, 뭐. 맞아. 요즘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응, 딱 요즘 먹는 게 없어 입맛이 없어, 지금 아파가지고 약이 <웃음> 제일 맛있어, 약 <웃음> 아, 슬프다 기침약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기침이 멈출 수 있어서 아. <웃음> 슬프다 진짜 <웃음> 아 이거 짠하게 편집해야겠는데? 어, 그러니까. <웃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나도는 요즘 뭐가 제일 맛있어? 마카롱 아. 음. 아, 사실 다 맛있어요 맛없는 게 어디 있겠어 오늘 진짜. 마카롱 메이크업인가요?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마카롱 같은데 뭔가? <웃음> 어 칭찬이죠? <웃음> 어 칭찬 아 칭찬 맞나? <웃음> 꿀키님은요? 저요? <웃음> 낙지. 근데 어제 낙지 먹고 하루 종일 설사해서 이제 안아 먹어요. 손절했어. 물회, 물회. <웃음> 낙지 손절. <웃음> 부산 낙곱새도 유명한데. 어, 맞아. 어? 맞아. 낙곱새 먹으라고 좋겠다 왔어, 아니야. 그렇게 맛 맛있진 않던데. 그냥 특별하진 그냥... 않아. 맞아요. 정가요 거기가 맛있다. 그러니까 세정. 세정. 한치를 얼려서 사시, 사시, 면처럼 잘라서 이렇게 비벼 준단 말이야. 한 침으로 해. 아. 아 진짜 맛있어. 어. 아, 우리 부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그래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씨앗 호떡고. 그래 갈갈바위서진 사람이 다 쏘기하지. <웃음> 어, 나갈위바잘못해 <가위바위보. 웃음>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아. 야 이긴 사람이 내는 거지 원래. 그쵸. 아니 지금 비겼는데? <웃음> 아 비겼어? 아,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진사람이에요 맞아 진사람이였거지 <웃음> 어, 언니! 야 우리. <웃음> 어, 엄청 빨리 왔네 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아, 소품 준비해온거야? <웃음> 해바라기 아 들고 밖에 없어고 저기 많아 여기 <웃음> 소품 잔뜩 있어요 아 진짜? 어, 여기 어. 되게 많이 바뀐 <웃음> 것 같다 보라인간인데 보라인간? 1년 어, 만에 왔어 여기 아, 카메라가 많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꼼장어 맛있었어요? 아곰장어 좋더라고. 그 근데 거기에 해석 오, 유명하지 않나? 거기 해장 맛있잖도 유명하잖아. 나는 거기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어, 아무튼 루탱이 엄청 세더라고. 엄청 아, 비싸더라고. 진짜 비싸요. 둘이서 아. 특대 먹었는데 많지 않았어요. 장어 이만큼 나오지. 저번에 보니까 곰장어가 진짜 장어가 아니라면서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생명체라고 하던데. <웃음> 음. 네. 이름만 그냥. 네. 네. 네. 네. 네. 그곰장어가그 원시 시대 원시 눈도 없고 막 이런. 막 이빨 막 여기 이렇게 벌려야 막 이렇게 예. 네. 그 그거 구울 때 안에서 이게 뭐냐 뭐 이상하게 나오거든. 시계 같은 거하거 나오고. 그거 보면 못 먹어. <웃음> 해바라기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그게 근데. 초라밖에 없지. 어 예쁜 나 예쁜 거 같아. 음. 언니랑 잘 어울려. 찍었어, 어? 다? 다 찍었어요. 네, 저희 다 찍었습니다. 어, 괜찮아요? 이번에 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써. 머리머리 해도 좋은 거 써. 어저기 그럼 어, 메이크업 실무자. 태피 태피 태피 라 태피. 어머. 어 뭐야 뒤에 해 이쁜데 이렇게 썸네일할까? 지금 가는 학원 근처에 대창 덮밥 맛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 계란이랑 대창만 비벼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와 이거 뭐야 와 대박이다 와, 엄청 맛있겠는데요? 고, 고추 이런 것도 맛있네. 아, 아주 야들야들한 게, 아주 간장에 탁! 잘잠겨 있는 게, 와, 고소하다. 음. 음! 와, 어, 매콤한데? 어, 장난 아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나? 고추랑 음, 형. 약간 꽈리고추 향막 이게 와 퍼지니까 너무 좋은데? 어, 왜 와사비 좀냐 맛있다. 그럼 한번 계란 튀김도 먹. 대박 우와 어머 고기 고기 먹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 튀김옷이 고기인가 어봐봐 그저 고기 같아 아니 고기 맛이 나는데. 둘다 맛있다. 어.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계란이 진짜 약간 충격적인 맛이고 치킨은 맛있는 맛. 근데 둘다 제가 그 기름 맛에 엄청 민감한데 엄청 깔끔해요 기름이. 부추자리도 한번 먹어봐야죠. 아다 너무 잘 어울린다 뭐도절로 없는데? 네.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다 계산해주세요 네네어 <웃음> 네. 네.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저번 시간부터 저기 <웃음> 카메라, 카메라 물어 올 중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다 <웃음> 봤습니다 어.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이 아, 오늘 뭔가 또 저녁에 보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네, 저도. 보시는 <웃음> 음, 길에 이렇게,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나 네. 지금 찍으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제얼굴도다 찍어주시고. Baby, do you love me love? o e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ole.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ole. 어, 휘파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휘파람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 휘파람이 나오는데. 아, 그렇잖아요. 근데 성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놀람> 그렇죠 아, 네. 방금 방금처럼 방금처럼 막그게막 막, 막 터지지 않잖아요 아, 네. <웃음> 터트린다고요. 네. Take 어. me, t a 그치 아까 예를 들면 오, 오, 뭐지? 오. 오 그러면 a 가 t 미 k e me, 가서. Thank thank me 자 그거 잘 아, 기억해요. 네. 그러면 거기다힘줄 거예요. Thank 네. Place your 그렇죠. 당들잘 아, 이렇게 하네요. 뭔지 아셨어요? 네. 오늘은 모텔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실 어제 프로필 촬영하고 노래 연습하고 했는데, 어, 어제 머리 아프다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 귀가 잘안들려 병원 갈 거, 그래서 한쪽 귀가 되게 계속 멍한 느낌이에요. 병원을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스케줄이 바빠서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어, 그래서 어제 집에 갈까 하다가 오늘 12시까지 또 서울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한 9시 반 10시쯤에 끝나서 집에 가면 12시 그러면 이제 자, 씻고 자고 일어나서 여기 12시까지 오려면 적어도 10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어, 어떡하지 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아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한데 그냥 그 근처 숙소에서 자고 다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